안녕하세요. 팝도사세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것은 아콘의 프리버스 X9 제품인데요. 하아, 블루투스 이어폰 산지 얼마 안 됐다고 또 사냐는 질문을 받을 것 같은데 제기에안 맞았어요. 제기에안 맞아서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한테 드리고 새로운 걸 사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59,000원, 59,800원에 주고 샀고요. 오늘도 수고하실 쿠팡맨에게 감사합니다. <웃음> 네. 내왔지 네, 아, 아 일단 미개봉 실은 없군요 이게 중문이 아닌지 모르는 상태이지만 일단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모델명은 프리버즈 X9고요 그 다음에 뭐 상자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어요 상자 앞면에는 뭐 블루투스 V5 어, 5.0 버전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에서 다 적용이 된다고 쓰여있습니다 박스 한번 오픈해서 볼게요 안에는 유저 매뉴얼이 있고요. 유저 매뉴얼에는 역시 똑같이 저번이랑 똑같은 상품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매자 꼭 확인해주세요 이런 거뭐 있고요. 그다음에 USB 케이블이 있습니다. 일단 USB 케이블 좀 볼까요? C 타입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타입인지부터 봐야 될것 같네요. 일단 이어폰 팁이 있고요. 이어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폰 단자가 있는데 아, B타입이네요 B타입 케이블로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이어폰 TV 또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작은 거뭐큰거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뭐가 근데 왜한 짝씩 아니다 두 짝씩 들어가 있구나 다음에 본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치우고요 일단 안에는 일단 이렇게 비닐을 벗기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만질만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여기 이렇게, 만질만질하게. 만지 꽤 좋아요. 근데 이게 자석이 안돼 있어서 그냥 숨 열리네요. 음. 안에는, 어, 자석으로 탁, 차곡차이 가능해요. 일단,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본체 외에, 일단 스포츠웨어, 스포츠웨어 버전으로,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요 요게 스포츠 그 전용이라고 귀에서 잘안 떨어지게 해주는 그런 팁이 있는데요. 요 팁이 여기 팁이 두 짝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리콘 재질에 그다음 메모리폼이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색깔이 다른 이유는 아마 오른쪽 왼쪽 구분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같네요 일단 요건 이어팁인데 이어팁은 그냥 일반적인 고무 재질이고요. 일단 본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체에는 일단 제일 작은 팁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요건 스티커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티커를 제거하니까 바로 불이 들어오네요. 오. 불이 들어와서 꽤나 좀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어, 충전, 충전이 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네요. 자, 일단 저번에 샀던 것보다 조금 더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제기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기안 맞아요 제일 작은 팁을 바꿔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기 구멍이 좀 작다 보니까 조금 기 구멍이 작아서 조금 많이 작은 게 필요해요 어, 제일 작은 건 맞는 편이에요 제일 작은 거는 맞네요 네, 제일 작은 게 맞, 맞는 편이에요 제일 작은 건 맞고 일단 한번 메모리폼을 이용해 보도록할게요 제일 작은 것도 솔직히 조금 밀려나는 편이거든요 메모리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사용했을 때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메모리폼은 끼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러다가 찢어진다던데 잘못하면 이게 메모리폼이 잘안 끼워지네요 아다 어, 끼워졌다 메모리폼을 한번 사용해서 기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모리폼 같은 경우에는 딱 맞게 딱 들어가네요 이게 흔들어도 전혀 이제 움직임이 없고 딱 좋네요 일단 저는 메모리폼을 이용해서 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기는 나중에 올리도록 하고요 어, 후기는 나중에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여기까지 팝도사의 파비앙이었고요 어,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에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안녕